항상 시술은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헌복하고 다시 뵐게요 안녕 이따가요 지금 환복을 하고 세안을 다 마친 상태인데요 시술실 들어가려니까 더 떨리거든요 제가 시술 받고 나와서도 영상 찍도록 할게요 있죠? 얼굴이 지금 살짝 울긋불긋 자국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시술을 받고 나서 그 시술 기계가 여기를 이렇게 톡톡톡톡 쏘니까 그 자국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1차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오랫동안 시술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시간도 좀더 걸렸고 그리고 자국도 1차 때보다 더 많이 지금 난것 같아요 1차 때는 이마는 자국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마는 주름이 조금 없는 부위다 보니까 1차에서는 이렇게 살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목 주름이 제일 고민이니까 여기 신경 써서 많이 해주세요 했더니 온 얼굴을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1회에 받았을 때보다 좀더 많이 자국이 나 있는 상태고요 피부상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막 아프다거나 붓기가 있다거나 뭐 누르면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 거울을 안 보고 있으면 저는 똑같거든요 느낌이 근데 약간의 열감은 있어요 근데 그 열도 집에서 이렇게 1일 1팩 요즘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팩 하듯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팩한번 해주면 바로 진정이 되고 불편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화장을 하고 밖에 외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조금 두들겨 줘도 이 자국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후기 영상을 이제 딱 수면 깨자마자 찍으려고 했었는데, 아, 어질어질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비몽사몽 간이어서 또 카메라를 켜지를 못했어요. 최대한 빨리 이렇게 후기로 찾아뵈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제 2일차, 3일차, 그 다음 일주일 뒤, 뭐, 2주 뒤, 그때의 얼굴 상태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